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누구 나는 어디? 에? 아 이거 어쩐지 어쩐지 좀 익숙한 전개로구만 에? 근데 뭐 시트도 되게 고급진데? 그쵸? 뭐지? 응. 음? 음, 내가 추론을 해보겠는데 에... 안경 들썩... 어, 나의 천재적이고 지니어스적인 추리로 봤을 때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로 보고 여기서 의그 약간 오래를 닮은 것 같지만 비행기처럼 생긴 것 같은 것이기가 있는 걸로 보아서 여기는 비행장이 틀림없군요. 그쵸? 어. 여기는 비행장이 틀림없다. 슈. 어. 어. 자 여기 팻말이 일로 가라고 되어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오랫동안 비행기에 있었더니 네? 아주 그냥 몸이 피곤해 죽겠어. 어, 아, 저기요, 님 누구세요? 어, 안녕, 아기 고양이 아... 보다시피 아... 난 누구나 바나는 바나나고 지금 막 당도 유학별에서 돌아온... 돌아온 길이야. 아, 도로롱 길이군요. 응, 음. 아. 근데 니마, 니마, 니마... 왜 머리통 위에 그... 왜... 손잡이가 있는데? 이거? 정수리에 손잡이가 있어요 니마 이건 내 꼭지야 아 그렇구나 관심이 있니? 아, 더잘 보여줄까? 아니요 필요없어요 아 부담스러워하네 아쵸당연 아. 아, 그, 어, 어, 부담스럽죠 네.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야? 정수리 냄새 맡으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나? 어 불쌔 음. 나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음. 아, 잘 뛴다 오유오유 아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물질 을 이제 털어내야지. 아 그래? 아, 그럼. 안녕하세요. 아유, 아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바나나 씨. 응? 어, 아이, 입국 수속 좀 해주세요. 예. 그, 당도유역 차 갔다 오셨어요? 아, 네. 근데 다 끝마치진 못했고 중간에 이제 드롭하고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야, 제가 뭐...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아유 그래도 워낙 열리 트시니까뭐뭐 뭐 아... 물어볼 거 있니? 아야 그냥 보내. 예 들어가세요, 이곡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응. 야야 나봐. 잡잡잡 차라 잡야 내가 먼저 물어볼 거 있거든. 어 그래 해라. 아님들저지나가게요 님들아, 저, 지나가면 돼요. 돼요. 아, 님들아 아니요, 저 지나갈게요. 아 저기 요 어서 오세요. 예예 그. 에이. 입국하시기 전에 꼭 간단한 절차 상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에 뭔데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 또 이거를 말을 해줘야 하나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여기 저 온다고 혹시 이야기 안 왔어요? 에? 이야기 안 여기 되어 있나요? 돌아버리겠네 씨는 아니... 없는지? 제 이름이 돌아버리겠네가 아니고요. 에? 아니, 저 온다고 이야기 없었어요? 누구한테 언질받은 거 없어요? 이름이 언질이에요? 아니고요 제 이름은 말이죠 하... 진부하긴 하지만 말씀 드릴게요 진부씨? 진부씨 알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이름은 킹갓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브리트니드 점레 마이스트로 행양입니다 아시겠어요? 어, 너 들었어? 뭐라 했는지? 아니 너무 빨라서 못 들었는데 아 재방송 해드릴게요 재방송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재방송씨 이름 다시 에, 말해주세요 킹과 제네럴 코스믹 엠퍼로 브리즈이트 전무의 마이스트로 헨냥입니다 <웃음> 마이스트로 아니야? 마이스트로? 아, 나입니다. 진짜. 세 글자 들어서 박박장난해! 전 갈게요! 아, 아, 여기 아 바, 잠시만요! 아, 박박장난해 씨, 진짜. 잠깐만요. 질문 안 끝났어요. 아, 아 네네네. 박박장난해, 진짜. 아, 네, 박박장난해 씨. 아, 네, 아, 방... 아니에요! 저는 킹가제너럴 코스믹 엠퍼럴 브리트니드 점라 마이스트로 회냥이라고요! 네, 이라고요 씨. 네, 여기 파트의 왕국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음. 네, 그런 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저희 입국 절차여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에.. 사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 이런 전개에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저도 제가 왜 왔는지 모르는 것이 이게 국룰이거든요 에. 아.. 방문 목적이 잘 모르는 것이 국룰이다 네 확인되셨고요 야너또 야, 너 물어볼 거있냐기다나봐나봐 저기 그.. 혹시 유통기한 지난 식품들과 같이 있다 오셨습니까? 에? 유통기한이요? 네 에? 저는 식품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어? 어? 야그 그거 좀 확인해봐 어? 왜좀 이상해? 아그어좀 방이랑 좀 친해 보이잖아 저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음,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방역 집중기간이라 조금 민감해서 그런데 혹시 에... 몸에 하얀 반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에 그런 거 없는데요 아그 정수리 쪽 털이 조금 희끌이끌할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 보세요, 보세요. 그냥 에이, 봐봐. 좀이상한요 기다려봐, 나 나가서 볼래? 아, 진짜, 박박 장난해. 이걸 언제까지 어. 해야 돼요? 아니, 이쪽, 이쪽 와서 물한 번만 맞아보시겠어요? 여기? 예, 다시 정말.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굳이 가야 돼요? 네네네. 한, 고개 한번 숙여보시겠어요? 에 아, 딱이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원래 하얗신것 같네요. 네. 네 아, 나야 하거든요, 그... 거... 머리통? 아 네. 약간 좀 하야신데 그치어야그 새치인 게 싫은가 봐 님들아 님들아 님들 머리는 지금 완전 새하예요 저희 고마워요 어, 용기에 무슨 문제라도 네 님들 완전 지금 새하게 질렸거든요 아유 저희 원래 이러, 이런 이런 그 그용기세요 이게 대화로 오네. 칭찬을 좀 격하게 응? 하시네 네. 아이고 에? 그 공칠이신가봐요 그 위에가 허옇게 질린거 보니까 무서움에 항시 떨고 있나보네 어떻게 아, 네, 네, 좀맞네요네 네. 아, 네. 얘기한다 네 얘기한다 아, 야네가더 공칠이잖아 네, 둘다 똑같거든요? 야 야, 빨리 보내고 퇴근하자 그래그래그래 내일 입국 축하드려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세요 가즈님! 어, 어, 뭐야, 뭐야. 저예요! 팬클럽 회장 야진... 체리유! 누구세요? 가즈님 당도 유학 다녀오셨어요? 역시 화채왕국 당도 땅 가즈님! 더 달달해지시려고요? 저, 저 가즈님 아닌데요? 우리 말도 없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랑 할 얘기 많았잖아요? 아, 그게... 음! 이 향긋한 향기! 어. 달달한 냄새나는 게딱 가즈님인데? 아 너무 멋있다! 어, 가지님 어디 가세요? 진짜... 잠시만요. 체리, 가지님! 잠깐만, 가지 아닌 것 같아. 어. 어? 가지님이 어? 아니라고? 너 여기서 뭐해? 어, 어, 음료수 마시고 어이 구린 냄새? 어? 아니, 봐봐, 가지 치고는 좀 곰팡이 핀것 같지 않아? 머리가 좀 히끗한데? 무슨 소리, 히끗, 하는, 거야. 히끗한데?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지님이랑 쐈어. 되게 닮았네. 어, 잠깐만. 누가 가지를 닮았다는 어? 거야? 캐치유, 뭐라고 했어? 응. 응. 야, 가지님 지금 집이래. 가자. 뭐야, 가지 아니잖아. 뭐, 뭐, 뭐. 뭐야, 내 때려. 개어없네 음. 쉬쉬. 진짜. 야. 어, 어이없네, 왜? 길 잃은 아키 고양이 갈 데가 없다면 나랑 같이 가는 것이 화채왕국의 법도랄까? 뭐? 왜 너랑 가야 되는데? 음, 나 친구한테 가고 있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 누구? 어 이거 말해도 되나? 바로 어... 바로 바로? 가면 알려줄게 와, 어 뭐야? 최근 당도 유학 늘어 어쩌고 뭐야 이거 화채왕국 뉴스 어? 뭐야? 응, 뉴스지 합체 경쟁 심화? 뭐야 가지가 있다는데? 에? 사람들은 화려한 연예인을 좋아하지만 별은 밝을수록 뜨겁고 외로운 법이야. 그렇구나. 응. 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아 잠깐 기다려봐. 나도 여기서 음료수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자, 잠깐 여기 여기 앉아봐또 기다려야 돼? 응. 음. 아 진짜 빡빡 장난해 진짜 여기 왜? 아, 진짜. 아무래도 고라지를 보니까 제가 가지인가 본데 그쵸? 저짝이뭐 아까 뭐 세륜가지라던데? 공항엔 처음 와봐 근데 과일인데 과일주스를 먹는거야? 과일주스? 저기 과즙주스라고 아 써있잖아 이거를 본거구나? 여기 일로 와봐 더 자세히 봐봐 뭘 자세히 보라는거지? 자 뭐라고 써져있니? 천연 과즙 주스 와 너네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과일을 갈아가지고 그 착즙한 다음에 너네가 또 먹는 거야? 와 진짜 동족 상자네 비극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피부에다가 바르는 거야 어? 피부에다 바르는 거라고? 응 됐. 그래서 아무튼네가 기다리는 애는 언제 오는데? 곧 화채마을행 오. 화채마을행 이제 방송한다 출발할 예정 탑승하실 승객분들은 서둘러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뭐가 있긴 있네 에? 뭐야? 에? 에? <웃음> 신나리였 저거 뭐야? 쉿. <웃음> 오. 와야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탑승하실 자. 분들은 어 탑승하실게요. 열차 타. 다들 탑승하셨나요? 얼른 탑승하실게요 어? 아까 나 때린 애 아냐? 어? 아까 그 곰팡이 아냐? 시끄러 자기가 제일 시끄러우면서 아니거든 언니 참. 왜 거기 계시죠? 네가뭘 알아? 아, 아 앞에 타도 되나요? 응. 어? 아니 여기는 뭐 사람도 못하게 해? 아 하긴 사람이 아니네? 자기뭐 사람이 아니잖아? 아, 자자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 네. 출발하기 전에 저와 함께 긴장된 몸을 한번 쫙쫙 한번 풀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 기대 못합니다. 이제 느낌 집에서. I want to. I w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d a 함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 h 아, 진짜 신난다신난다한시씩알게반려줄게 I want 자, 외국 쓰리던 나간 연합 사하 학자 하이마이 내고 시원하게 하이이이이자리고리고인사 안녕하세요 스타일 아니리는이렇게 자, 이제 출발을 할게요. 예 내가 출발하면 다같이 쭈쭈 하실게요 왜? 출발 쭈쭈. 쭈쭈 쭈쭈 쭈쭈 쭈쭈 뭐야 여기? 응? 내려갑니다 많은데 와우 와우와우 와우. 그치 롤러코스터 잠깐 이렇게 어? 거시기도 좀되고 그래야지 와우와우 와우와우 와우. 와 여기 뭐냐슈 뭐냐슈 어? 뭐냐, 뭐냐슈 뭐냐슈 내 사랑, 디 구역 지나가실게요 와우 와우 와우 야 빨리 내려 내려 와우. 우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안녕 가세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뭐야 쟤네 왜 저래? 아유 벌써부터 저렇게 자 우리도 가자 어디 가는데? 아마 쟤네도 내가 가려는 대로 가는 걸 거야 그래? 음. 근데 쟤는 왜 저렇게 뛰어 가는데? 저렇게 뛰어 가도 사실 별 차이 없어. 아, 그래? 주세요. 아좀 비켜 주세요. 아, 선생님들 저거 봐. 책임지고 세배되네. 하실게요. 아, 세배된, 어? 아유, 뭐야, 저기요. 좀 치여서 하는데? 아, 진짜. 어. 마을 혼자 쓰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싸운다, 싸운다.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뭐. 원데이 투데이도 day, 아니고. 어, 맨날 이우시면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 여기... 죄송합니다 뭐야 고인물 팬인가봐 아니 보디가드신거 같은데 펜관리좀 네. 잘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아. 보디가드? 제, 들으셨죠? 저희 거리 유지하실게요 가지님 감사합니다 네. 아, 자... 가지가 없었더라면 무슨 어, 맛으로 가지 저희... 먹을까 잠시만요 거의 잠시만요 거기 가지 옷 입으신 분펜클로 회장 같은데 앞에서 소란 피우지 않으실게요 기강 똑바로 에? 잡아주실게요 뭔 소리세요? 누가 가지 옷을 입었어? 개이 없네 선생님 말씀하시... 어! 바나나님! 이쪽으로 입장하실게요 에? 어, 바나나 아니지사 좀... 비켜주요 제발 그만을 좀 하시라고요 뭐야 뭐야 뭐야? 가지야 나야 문좀 열어봐 예기 공대기 나왔다 방금 문은 내가 닫은 거 아니라 바람이 닫은 거야. 들어와. <웃음> 야, 나도 들어가야 돼? 같이님 저도 들려보내주세요 거리 거리 유지하실게요. 나는 나는, 나는 얘랑 아까 전에 친구 된새 친구야. 너도 뭐니? 슈퍼스타 얘기를 갖고 있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친해지는 거야? 아, 나는 슈퍼스타는 아니고 슈퍼 인싸긴 한데. 어. 하나요 근데 왜 같이 오게 된 거야? 내가 이제 유학길 이제 끝나고 오는 길에 마주쳤어. 근데 너 만나는 길에 같이 이제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왜 데려왔는지 어? 모르겠어, 얘가. 어. 응. 만나면 원래 우연인 거야. 응, 그건 그렇지. 난 항상 이래. 아니 그래도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아, 맞다. 이 친구가 보니까 그 가지를 맛이 없다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특이해가지고 데려왔어. 어? 진짜? 하나야, 이분이 바로 내가 찾던 그분인 것 같아. 진중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을까? 뭔 소리야 지금? 아. 이거 납치를 위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판 까는 거 아니야? 응? 무슨 응? 제팬 같으신데 진짜 가지 싫어하는 거 맞으시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님 팬이에요? 님 자의식 과잉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 옷이 그런데 진짜죠? 어을게어을게 어. 왜 저한테 주고 그러세요? 아유 됐어요, 됐어요. 에안 입어, 안 입어. 저, 안 입어. 사이즈도 안 맞는데. 난닝구만 입을게요. 아우 진짜. 아니 근데 하나가 데려오신 분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웃음> 제 이름은 말이죠 킹과 제너럴 코스믹 엠퍼로 브리티니즈점라 마이스트로 한냥입니다아 코스믹님 이름도 너무 신뢰감 있어요. 아 그죠 그죠. 아 대박. 제가 좀 에이, 우주적 존재라서. 에이. 사실 하나가 데려온 이유를 알것 같아요 뭐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화체왕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화체가 되어야 된다고 강요받았는데 사실 전화체는 되기 싫어요 응? 뭔 소리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뭔 화채가 된다는 거예요? 뭔소리 잠? 이 마을 사람들은 과채 진화의 최종 형태인 화채로 되고 싶어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가지가 어떻게 화채가 돼요? 글쎄요. 그렇죠. 저는 이 마을에 태어나면서부터 화채가 돼야 된다는 얘기만 들어서 제 길은 화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마을에서 가을의 왕인 라따뚜이를 뽑는다는 걸안 순간부터 라따뚜이가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이름도 멋있지 않나요? 라따뚜이요? 에 그렇구나. 어미 아니, 화채 두 글자보다 라따뚜이 네 글자가 멋있잖아요. 라따뚜이 가지. 멋있지 않나요? 네, 뭐 있네요. 멋이. 약간 반응이 뜨뜨미지긴 한데 에, 가지를 바로... 싫어하는 게 맞으신 것 같아요. 바로 열고, 아 진짜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바로 자고예아 그러니까 아. 난, 난 꿈이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구나. 뭔가 3... 두 글자 꿈보다는 네 글자 꿈이 더 오래 갈것 같잖아요. 그렇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으니까 두 글자보다는 네 글자가 크죠. 에. 그래서 코스믹 님도 이름을 길게 지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큰 뜻이 있는 거죠. 그 롱런하려고.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거거든요. 네. 저희의 이렇게 노선이 같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왜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아니 이게 왜 인연이고 어떻게 안 돼? 왜왜 어떻게 되어야 하죠? 사실 오늘 제가 화체에 들어가는 유물을 정하는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저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제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네? 지금 아까도 밖에서 말하시는 걸 대충 들어보니 말싸움에서 진 전적은 없어 보이는데 제 변호사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 되면 뭘줄 건데요?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 건 해볼게요. 저도 뭐 없는 놈은 아닙니다. 네, 그럼 로또 당첨 이런 거 가능한가요? 여기 세계엔 그런 게 없는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라따뚜이가 되면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에? 아, 계약금도 지불 안 하고 해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뭐 사람이 아니긴 한데... 그렇죠. 네. 전 과체인걸요? 아니, 그러면 뭐... 에? 뭐 집이라도 한채뭐 어떻게 뭐 되나요? 거주 안정이 제일 중요해서 사실 어딜 가든 집내집 집 마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뭐 네. 집이 혹시 뭐한채 밖에 없으세요? 집은 뭐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된다니 그러면 그냥 땅 파서 집지으면 그게 다내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전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짓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 땅이 있으시다! 저그 네, 정도는 버는 사람입니다. 어몇평 뭐 정도 있으신데요? 아유, 왜 이렇게 그런 걸막다 들으려고 하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게 맞나요? 아니 이거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도와주지! 그래도 제가 훨더 윤기나 보이고 제가 더 있어 보인대요? 그리고 런닝 입으신 분보다는 제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난닝구를 입고 있어서 없어 보인다지만 님은 팔다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좀 윤기가 있잖아요. 음.. 뭐.. 네. 오늘 네. 재판에서 지면 저화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 너무 싫어요, 그러기. 에, 그렇군요. 에.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은 뭐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와드리면은 그 집을 지어주시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저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마당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 가능할까요? 혼자 사시는데 그만지 필요하시다고요? 아, 저 딸린 고양이가 있어서. 그렇다면 받으려야죠. 아. 그럼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위층에서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1층 서랍에 보면 제가 좀 일기를 열심히 써서 일기장이 있는데 아, 아무래도 제가 좀 스타이다 보니까 사생활에 좀 민감하거든요. 네.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열어보시 님아 님님 님 스타예요? 아 그럼요. 저... 어못 보셨어요? 집 앞에서도 저렇게 해서 저 함부로 밖에 나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음. 그냥 나가셔도 될것 같은데 아까 저를 가지로 착각하던데요? 솔직히 이옷 완전 제 광팬인 줄 알고 되게 의심했어요 아이고 그냥 오니까 입고 있던데? 왜 이렇게 다 비치는 걸 입고 계시지? 에? 비치는 거 아닌데 이거 에이. 보니까 이거 모시재질구만 뭐저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가져올게요 1층에 있는 제 일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진짜로 에 알겠습니다 진짜로 에? 바로 보죠 안 계시죠? 그냥 일기 지혜 일기 아, 열심히 썼다면서 되개밖에 없네 내 꿈은 화채다 모두들 나한테 화채가 되라고 해서 그냥 내 꿈은 화채다 날씨 싱싱 야채 마을에 라따뚜이란 게 있댔다 화채 말고 다른 것도 될수 있구나 난 맛있고 달콤해서 화채만 될수 있다 생각했는데 과일 마을은 정말 좁다 이렇게 넓은 세상에 있는데 화채만 되라고 하다니 달콤한 게 죄인가 날씨 상함 이금 상함뭐이금은 상해야지, 어 그치. 다시 싱싱해졌네? 화채가 되지 않겠다 하니 고소가 들어왔다. 내가 달콤한 탓이지, 좀만 덜 맛있을 걸, 좀만 덜 스윗 탈 걸, 흑흑. 아, 이상하네? 가는맛 없는데? 네. 진짜 보고 계시죠? 뭐를, 뭐를 본다는 이야기죠? 제가 몰라서 좀 헤맸어요. 경치 좋죠? 예, 네, 아, 뭐. 제가 딱 이런 집으로 더 알아보라고 밖에 네. 이네블팍씨 보셨죠? 아 그분이 약간 제 비서 같은 분이거든요. 정보도 아 해주시면서. 뭐 쌍글라스 뭐, 쓰고 있는 그분이요? 예, 네, 완전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나요? 에.. 네, 뭐, 네, 네. 네, 이건 레시피고. 어, 뭐죠 이거? 이거는 계약서예요. 음? 아니 계약서가 왜 찢어져 있어요? 제가 좀 급하게 챙기다가 좀 찢어먹었는데, 그래도 문, 내용은 다 있으니까. 계약금 50억 젤리? 미친, 완전 개부자. 에, 에 그렇군요. 가지는 화채와국급의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홍보를 하는 동안, 어, 홍보대사시구나. 아, 네. 어, 근데 그래서 이거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한다. 지금 누구한테 고소를 당한 거죠? <웃음> 그게 제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한테 당했는데 어, 너무 슬퍼서 지금 말을 잘못 있겠어요 전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갑 썸모킹 을주 가지 제작 이라고 써있네요. 네. <웃음> 그럼 누가 했겠어요. <웃음> 갑이 했겠죠. 아 그렇구만. 이게 홍보대사가 원래 언제까지오길래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재판에서 사용해 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그거 두 개로는 아마 말을 잘하신다고 해도 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가지수프 만들기 이거는 대체 왜 주신 거죠? 이거 일단 제가 열심히 뷔읍에서 <웃음> 보고 찾아둔 거예요. 이제 라따뚜이가 될수 있는 레시피를 찾다가 수프도 찾았거든요. 그것도 같이 가지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드렸어요. 라따뚜이랑 가지 스프가 뭔 상관이 있죠? 가능성 많은 친구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레시피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니까 러 나는 화채로만 국한되는 그런 가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지가 잘아요 예. 어, 네. 에? 그쵸, 아, 저는 가능성이 많은 가지가지죠. 그쵸, 예, 가지가지 한다는 거죠. 가지가지 할수 있는 가지가지, 세륙가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에이. 일단, 아, 저희 재판에서 힘을 좀 실어줄 증거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에 올라가서 약간 뒤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